드디어 네. 세븐틴 아이디어 컷 네. 콘서트를 오늘 네.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티노 씨 머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예. <웃음> 저도 <웃음>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 우리들이 아, 그렇네. 어, 우리들은 어. 비슷하네. 너무 어, 비슷하네. <웃음> <웃음>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음. 안녕하세요. 원우 그렇죠. 씨 거기서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어 좋아요? 맛있어요? 음. 오늘 <웃음> 뭐차할수 <참을> 있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되게 뭐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희 콤비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번에 처음 보여드리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이번에 음. Thinkin' 하는데 음. 음. 되게, <웃음>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준비 맞아. 아저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 나이스 조겸이 댄스마트 아 준비하면서 아주 나이스를 네. 할때 처음부터 부담이 많이 돼요 예. 네. 아. 거의 뭐세미진전매특크라할수 아. 있는 네. 네.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네.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네. 바로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 아마도 네. 보시면 네. 충격을 받으실 네. 수 네. 있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어, 이런 뭐 쇼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시다. 이제 오늘 콘서트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븐틴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 디노, 도겸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네. 준비할 안녕! 휴후! 네 이제 콘서트가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4일 중에 첫날인데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달리는데 많은 팬분들한 함성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리허설하면서 느꼈는데 어,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이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이 정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세븐틴 콘서트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뛰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호주이브가또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쵸. 렇날 네, 쏘가라 무대가 있는데 그런 데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특히나 더뜨겁다 하니까 우리 캐럿들의 성원이 이거 좋네요. 예가계서 네.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하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네. 공공개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웃음> 하이파이브 기대해주세요. 음,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땅. 남은... 이거다 여기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 별 리뉴스 센티마크도 있어요 받고 센티마크. <웃음> 싶죠 짜잔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특별하게 준비한 분엔 좀 많이 있는데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추상이랑 같이 하는 로켓. 그 덜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네. 있어요. 예, 저랑 추상이 그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 하거든요. 로켓 할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자. 우리 한번 해야지 또. 더이 네, 호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뭐 호시 말이 필요한가? 말이필요하지 많이 필요한데. 탑 부사마에 한 군신. 정 민규가 그린 그 봉봉이라는 캐릭터가 차고 있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한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기억 힘내서 하러 갑니다. 화이팅! Oh! Go, go, go! 거 같아서 네. 아, 앞으로의 공연 더 기대해주세요. 네. 네. 여기에 영원한 캐럿의 빛세븐틴이었겠는데 네. 저희도 영원한 세븐틴의 빛 캐럿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남은 공연도 화이팅합시다. 네.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네. 내일 금요일이히합팀 공연이에요. 저희 네명 각자 솔로 멋있게 준비해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내일 봐요. 누굴 친구가 누굴 리가 알겠습니다 힙합팀 유닛 스페셜 무대이고요 단체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소품들과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거대한 무대를 꾸몄고 원래 콘서트 때는 다른 유닛 멤버들은 개인 무대를 했는데 힙합팀만 단체로 갔거든요 힙합팀은 원래 약간 신나는 분위기를 좀 이끌기 위해서 게 멤버 4명이서 이런 게좀 무대를 좀 까치우는 걸 선호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개인곡을 선보이는 강요. 콘서트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 콘서트 개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섹시하고 춤도 추고 뭔가 있게 좀 이런 무대를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무게감 있는 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음. 이번 코스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렇구나.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또안 네. 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진짜 마이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아 민규 곡을 오늘 하게 되는데 민규가 준비할 때부터 자기 곡 노래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민규와 맞춤 음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캐럿 분들에게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선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스타트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디케이 거를 음.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디케이는 이렇게 붙이면 디케이가 되겠지? 아, 음. 비영이 예. 처음 해보세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직접은 처음 해봐가지고.